안녕하세요. 아일러 유튜브 송고언니박소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튜브에 업로드한 동영상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해서 삭제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전에 삭제대책 동영상에서 언급해드렸던 대로 사실에 근거한 보도인지가 중요합니다. 기사를 인용하거나 라디오나 TV방송을 잘라내는 거죠. 즉 발언하는 부분만 잘라내야 합니다. 기본적으로는 인용한 곳을 명시해야 합니다. 라디오 방송은 반드시 잘라낸 것을 사용하십시오. 이것은 콘텐츠 부분을 다룰 때에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이므로 그냥 그런 게 있다 라고 알아두시기만 하면 됩니다. 라디오를 통째로 올리면 배경에 나오는 음악이 저작권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발언하는 부분만 잘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TV 영상은 기본적으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꼭 사용하고 싶다면 동영상이나 채널이 삭제될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사용하고 싶다면 규칙을 지키면서 주의깊게 사용하십시오 그 규칙도 TV 동영상 취급 부분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. 또한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. 인용 형식으로 사용하면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동물이나 홈 비디오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 그런 것들을 모아서 땡땡 모음집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귀여운 고양이 모음집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. 무료 소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무료 동영상이나 무료 배경음악을 사용하면 됩니다.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어디에서 가져온 건지 URL을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기본적으로 사진은 잘 삭제되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 연예인 사진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. 다만 특정 연예기획사나 아이돌 사진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. TV방송에 캡처 사진을 올리면 방송사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. TV방송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.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삭제되지 않는 유튜브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. 설명해드려도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. 실제로 업로드를 해보시고 다시 한번 이 동영상을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.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은 아일러브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. 아일러브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동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. 지금까지 아일러브 유튜브 순구언니 박서인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 부탁드려요.